안녕하십니까. 노년동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촬영하면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상담했던 우리 구독자분들 힘든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제가 상담했던 경기도. 백곳에 그 있는 쌀국수집 사장님 그분은 저하고 상담하고 나서 그래도 운이 좋게 빨리 가게가 매각이 됐어요 매각을 빨리 하고 장사를 더할것 같으면 은 저한테 와서 일을 배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사실 처음 장사를 하셨고 장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장사의 장자도 듣기 싫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화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도 예측은 했어요 장사를 하면서 한번망하면 장사의 장자도 보기 싫고 다시 내가 장사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한동안은 제가 판단했을 때 장사의 장자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화가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저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두번째 두 번째 상담했던 황소고집 가로식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황소고집 사장님은 기본기가 있으세요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좀 코치를 해주고 바꿔주면 은 승산이 있겠다 판단하고 제가 고치 거를 알려드리고 시스템을 바꿔드렸어요 점심장사 하면서 시간을 너무 오래 리니까 돈도 안 되고 몸만 힘들고 직원 한 명도 으면서 와이프한테 같이 장사가 안 되니까 부부가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을 제가 일단 제일 키포인트로 보고 바꿨습니다 점심장사는 어차피 마이너스가 되겠다 해서 바꿔드렸고 메뉴판 바꾸고 메뉴 구성도 바꾸고 소주 처음처럼 맞는 부분 소음처럼 넣게 하고 음악 털게 하고 메뉴를 간단히 하게 하고 뭐 여러가지 부분들을 바꿔드리고 나서 저희 직원이랑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요 지금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점심 장사를 안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좋은 거고 점심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매출이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님도 더 많이 늘고 있는 상태고 황소고집 사장님은 그동안에 이쪽 계통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손님이 더 많아질 부분이고 매출도 더 많이 올라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황소고집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상담했던 이제 대기업 출신 기획팀에 계셨던 분, 그분은 오늘도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가셨어요. 저하고 가게다리 한번 알아보러 갔다 왔고, 그 이후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담했던 연남동 돈까스집 사장님 그분이 10월까지 달 장사를 하고 그만두기로 하셨는데 지금 아쉬우셨는지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가 도와줘서 그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제가 도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자체가 10월에 달 그만두기로 했고 두 번째는 장사를 하려면 다시 하려면 비용이 또 투입이 돼야 돼요. 인테리어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되고 주방 동선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사장님 성격도 바꿔야 되고 거기다가 또 홍보도 다시 해야 되고 다 돈입니다. 사실은 돈도 들어가지만 돈을 써서 바뀐다면 또 제가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성공한 확신이 있었으면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괜히 돈만 쓰는 것 같아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오히려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 이후로 아직 저희하고 연락은 되지진 않습니다 아, 아마 제가 가기로 하고 한두번안 갔기 때문에 속상해서 저희하고 통화를 안한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해요 제가 도움이 될것 같으면 도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낫다 판단했기 때문에 안간 겁니다 그리고 족발집 사장님 족발집 사장님이 나름대로 제가 인터넷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다 지금은 현수막 붙이고 전단지 돌린다고 아니면 은그 자석 전단지 어디 붙인다고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마케팅을 해놔야지 찾아온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제재를 해서 못하게 했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어 그러면 본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오픈을 하셨어요 족발집을 오픈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금요일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픈을 원래는 수요일날 하시려고 했는데 뭐가 딜레이가 돼서 금요일날 오픈을 하셨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것도 문제가 있겠다 해서 내일 제가 그 족발집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약속을 잡고 내일 방문하기로 일단 해놨는데 심히 솔직히 말하면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려고 내일 약속 잡고 가기로 일단은 얘기를 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근데 저는 도움을 드리고자 움직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저한테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꾸 제가 접어야 된다 접어야 된다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폐업 전문 유튜버 아니면 폐업 전문 컨설턴트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지 컨설턴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폐업 전문 아닙니다 폐업을 해야지 이득이다 판단이 들기 때문에 폐업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힘든 상황에서 저한테 문의하셨기 때문에 살릴 수 있겠다 하면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려고 제가 찾아뵙는 거니까 근데 빨리 접는 게 구독자분들한테 유리하다 판단이 들면 은 가차없이 저는 앞으로도 얘기하고 싶어요 접는 게 유리하면 은 그렇게 판단이 들면 은 저는 제 특징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다 판단이 들면 은 가차없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오늘 좀 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달려갈게요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되는 부분인데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폐업전문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더라도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폐업을 해야 된다면 은가차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돼서 쉽게 안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